그, 잠, 잘 때, 이런 자세를 딱 잡고 자야 정상인데, 이러고 잤는 거예요. 이렇게 목이 불편해지면. 뭐 자세가 이렇기 때문에 목이 불편한 상이, 거북목처럼 이렇게 늘어져가지고, 이렇게 필란 건 불편한 거예요, 우리가.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해서 자세를 잡아줘야 되는데, 자는 동안에 목이 불편하니까 자꾸 그 자세를 피한다고요. 제가 예전에 목이 안 좋을 때, 잘때 이러고 잤어요, 이러고. 이게 편하니까 안 아프니까 여기 음. 가면은 뭔가 자꾸 걸리니까 이러고 잤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힘을 바꾸고는 이게 고쳐지면서 바로 이렇게 자더라고. 그러니까 바, 자세를 바로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저도 안 쓰고 그냥 베개 눕잖아요. 그럼 목 밑에는 똑바른데 고개가 딱 꺾어져 저절로 이렇게 안 하는. <안은>. 근데 이러고 <그냥> 딱 이게 고개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<웃음> 꺾어지니까 또 자. 그래서 베개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,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.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숨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위치. 그 위치를 그 제일 중요한 게이 뒤통수를 받쳐주는. 아, 우리가 누웠을 때는 이제 중력의 영향이 이제 척추는 벗어났잖아요. 근데 이렇게 누우면 이제 그 무게가 중력이 다 잡는데 이 머리로 가해지는 하중이 이제 제일 많아지는 거죠. 경추에 미치는 영향은. 그때 경수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, 높이가 여기 가느냐, 여기 가느냐에 따라 서 경수는 왔다 갔다 할수 밖에 없잖아요. 근데 우리는 C 커브를 잡아야 된다 하는데, 이 C 커브가 얼마큼이냐 내가 바로 섰을 때 여기 살짝 꺾이는, C자 이렇게 꺾이는 게아니잖 살짝만 꺾여 있는 정도? 근데 이 뒤통수가 저는 좀 납작한 편이고, 여기는 홍수장 이렇게 땡그라든 게 저기 알바가 생겼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, 이 여기서 떨어지는 높이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. 저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낮춰줘야 돼요. 그래야 그 높이를 똑같은 체격이라면 유지를 해줘야겠죠. 사람은 동수의 네, 네, 형태가 동수위에 다 다르기 때문에. 동수위에... 네. 네. 그러니까 그 높이가 제일 중요해요. 경추에 미치는 영향. 그리고 나서 이제 목을 받쳐주는 거, 이 목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그 보통 그 수건을 말아놓고 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수건을 말아놓으면은 이제 그 목에만 힘이 가해지는 거고 거기서 자세를 꼼짝니까잘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다지만 근데 그거는 자면서 좀 움직여줘야 순환이 되지 그냥 꼼짝하고 자는 거는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 목에, 목에 받쳐주는 정도는 압박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돌려서 순환에 당연히 방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살짝 받쳐주는 느낌 그냥 가볍게 받쳐주는 느낌 정도가 좋아요 근데 그 머리만 받치고 또 목을 빼면 또 그것도 허전해요. 또 불안, 허전한 불안감이잖아요. 푸근하게 받쳐주는 정도 받쳐주고 목이 이제 아이 위치가 이게 베개 맞추다 보면 이만큼 올리고 이만큼 올리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계속 여러 개를 해보잖아요. 그러면 한 지점이 있어요. 아 거기가 좋아요. 편해요. 그 위치를 찾는 거죠.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고 또 이제 자다 보면 옆으로도 잘 때가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옆에는 어깨를 고려해서 높이를 잡아줍니다.